스페셜포인트! 더블킬 더블킬 더블팀 5만 원 감사합니다. 일하야 아. 아이고 훈니이 알겠습니다 그 염원 담아서 응원 열심히 할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더블킬, 모티킬 디코라이브까지 키면 은 방송 세개 하는거네? 아프리카 유튜브 디스, 디스코드 적군의 파괴 공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필코 저지하십시오. STU 반 인데 아니 STU 다리가 오늘 그리고 일단 감도 올려가지고 400이 지금 10이거든요 저거 한번 가봅시다. 지금 호랑이님 아이디 호랑이님이실까? 일곱 시 일곱 시. 아닐 텐데 맞네. 나이스 뭐야? 검둥이 형이신가? 지금 쓰는 아이디 어제처럼 일단 나이스 어제보다 감도가 좀 빨라졌어요. 확실히 중2 이상 야. 압인데? 저 에스티 위원님 스텝이 심상치않는데 지금 방송하는 사람 없는거 보니까 방송하는 사람은 아닌거 같고 오케이 다행이고만 그러면은 괜찮지 아미녀서고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준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나? 박스를 먹을까? <웃음> 오, 일단 가볍다. 감도가 얼루오니까 확실히. 가벼워 가운데 있기 뭐야 뭐야 응? 저희요 우리나라가 1대0으로 이기면 돼요우루과이가 가나를 한 1점 차로 한점차로 이기면 되고, 일단 경우에서 제가 한번 볼거거든요. 경우에 수를 볼건데, 일단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1대0 이상으로 이기면 되고, 우루과이가 가나를 1대0으로 이겨야 되는데 뭐그 뒤에 선수차를 한번 봐야 됩니다. 제가 경우 수를 일단 한번 할거거든요. 할 나는 우리나라가 무조건 2대1 이상으로 이겼으면 좋겠다. 똑같다 나는. 그렇죠 이제 2대0이 안전한데, 최소한 1대0은 해야 된다는 거지. 아, 잠깐만. 1대0도 가능하긴 해요. 그니까, 우루가이 무승부라고 생각 안 하고, 만약에, 아, 그쵸, 그렇죠. 무승부라 쳤을 때는 이대0인데 솔직히 우리나라가. 오블겔 방이네 우선님 안녕하세요 현실적으로 이대이 제일 좋긴 한데 도블이도 영원해 어서오고 맞습니다 근데 일본 잡으러 갈수 있네 우리 진철하면 16강 때 브라질 브라질을 이기는 기적의 순간 오, 우리 중국 왜 이리 나아 아, 영원해 어서오고 오늘 뭐 접속합니까 영원행 어우 잘 싸운다 빠, 빠져요 아, 순간 실재 때문에 안 보였다. 어, 이거 감도 적응하면 괜찮겠는데요? 4 0 0에10 제가 이따가 그 경우에서 사이트 있거든요. 우리 한번 축구 시작하기 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주 좋은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어우 몰라인님 어서세요어 이게 안죽노 아 뭐야 개물이야 아이고 100개 나 있다 땡큐 땡큐 400여 괜찮다 이거 뭐 오늘은 사실 저의 소망이 좀 들어가야죠 무조건 이겨야지 무조건 이겨야지 뭐 지거나 이런거 안됩니다 절대 안됩니다 16강 진출 경우에는 서 우리나라 가 일단 무조건 이기고 우루과이가 만약에 가나를 이겨주면은 진출을 하는데 점수 도또 또 봐야죠 그골득실을 넘어서 이제 다 득점이 또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우루가이 가나가 비겼을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2점 차 이상으로 이겨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2개다 하네 침착한데음 오케오케 어, 저녁 맛있게 먹고 난 요새 거의 비슷비슷하네 뭐 김치볶음밥 아니면은 오늘은 황태국밥에다가 밥말아먹어갔거든와 국물이 이제 만약에 내가 어제 술을 마셨으면 진짜 그냥 해장 다될것 같은 국물이었다 오늘 아 일단 개물이한 100개 나있다 무조건 포르투갈 이기면 됩니다 그냥 이긴다 생각하고 뭐 나머지 결과는 우루과이한테 맡겨야지 그래서 후회 없이 써야지요새 국물이 있는게 왜 이렇게 땡기노 날이 좀 추워서 그런가 오동성님 어, 안녕하세요. 오화이스 어, 형님 화이 한국 월드컵 우승대. 휘둥글의 실버 버튼. 아아 이거 황금 헬스인데 영어로 나올 줄 알았지. 저 형님 좀 한다. 좀 한다가 이거 잘한다. 에스트. 충돌 밀렸어요 이총 쓰고 있는데 뭐야 아니 420 너무 좋은데? 이거 지훈님 감돈데 지금 미쳤는데요? 이거 지훈님 감돈 400에 10 오늘 한번 따라해봤는데 이거였구만 점핑 now. 아, nice. 아니요, 동사님한테 다음에 한번 써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동접 그때 한번 게임 도중에 한번 잘리고 예, 거기에 대한 좀 불안이 있어가지고 일단 다음에 다음에 또 기회 되면 한번 써드릴게요 아이고 훈연이 알겠습니다. 아5만도 감사합니다. 미쳤던 뭐야그염원 담아서 저번 열심히 할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군이 패배할 아훈연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신육강 무조건 간다 이게 사실 감독 탓이 아니고 일초회이님 아이디가 좋은 건가? 그런 거 같네요 아왔아요이판좀 아쉬운데? 음. 그러게요 4백1십일단 너무 좋은데요? 아군이 패배였습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원래 이게 진짜 아 개피 다쳐놓고 안 들어가는 거는 결국 안 들어가더라고. 포 깔아놓기 그냥 기계를 아주 그냥 시원하게 밀어 줄게 재고조심해야돼요말으며 아 알았는데 적배.. 방개 아까 소리 들려가지고 바로 위에 왔을거라 생각했는데 개구를 잡고 방 가는게 맞았어 기계가 너무 밀린다 와 이거 나 역전하면 3 0개강 나오는데 탑판부터 바로 올라가죠. 아, 아이런 젠장. 까비. 공개 때 너무 아쉬웠다.